마지막 세션인 정립투어 패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는 아, 영재대학교 전중문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그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한 영광을 받도록 하습니다 아, 지금 패널리스트들로 여러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각자 아, 소개를 뭐 다양하게 하고 그렇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성경관대학교 있습니다. 엉명익입니다 어, 제가 DB 분야 전공자는 아닌데 아마 그 여기 주최 측에서 어, 저희 차기 회장 자격으로 어,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니까 와가지고 한번 보라 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고, 예, 내년에 이 행사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나영훈입니다. 현재 학회 총무부회장 맡고 있고요. 어, 전임 디비소사이어티 뭐, 회장도 했었고요. 현재 관심 분야는 이제 빅데이터, 뭐, 하드이나 스파크를 이용할 처리, 그리고, 어, 선제소프트하고 분산 디비개화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인하대입니다. 어, 현재 저희 데이터베이스 어, 그리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DBMS의 어, 산업화 이런 뉴트컵 이런 것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상욱입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소사이어티 소속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연구는 뭐 빅데이터 저장 그리고 빅데이터 편서그런 네. 쪽으로도 있고 DB 교편 역사라고 네. 생각되는 선배 교수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패널이라고 지만 사전에 조금 몇 가지 각 교수님들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질문 리스트 좀나들어 나눠,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청중으로부터 뭐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하는 그런 순서와 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한그 컴퓨터 개발 역사 워크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불과 한달 전쯤에 급작스레 연락을 받고 이 제가 이것을 조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영상을 중서부터 거의 상파 역할을 하신 우리 청주당 교수님 여러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스토리또위에 대한 설명을 그 이미 음. 교회사잡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스터 초창기인 것 같아요 그이 컴퓨터 분야 뭐 이런 것들 영도 국 괜찮고, 개월도 괜찮고, 초창기 멤버. 그 우리나라는 우리 정 케이스 같아. 아직도 거의 대부분, 그, 살아 계시는 것 같아. 결국에는. 예를 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역사 이야기하면, 뭐, 옛날에, 뭐, 지금 뭐, 3세대 정도 되니까, 우리하고는 좀이시가 다른 것 같아. 요 내 우리가 이런 캐너 역사라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는 어찌면 우리 굉장히 우리 좋은 것같아요그 우리가 거의 아무렇게나 그할수 있는, 어, 쳐있수 있는 거죠. 그그 기회 우리가 잘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그그 그, 옛날에 사람 지로 이야기하면. 그, 선진국, 어야 되면, 자기 나라 역사, 제대로, 그, 알고 있어야 되고, 전리되고 있어야 된다. 너무 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이, 탄사자죠. 이러면, 전국과학 계속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 이분이야, 혼자서 제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탄사자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야.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오늘 좋았죠? 그, 상대적으로 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자기 쉬운 분야 같대요 예를 들면, 저는, 소프트 엔지니어링, 하기는 해야 되는데, h c i 도 그렇고, 뭐가 조금 막연한 것같대 그렇게 탄지글한 아웃풋가 잘안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만 나중에 그 이거 지금 오후가 나이즈 하면서 발표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라고 좀 인사이트 있으면 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그래도 그, 음, 우리가 얼마 정도 프라이드 갖고 있으니까 이 컴퓨터 분야는 그래도 우리 IT 분야는 그래도 우리가 음,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녁을 역사라는 거 제가제사도 개발 역사 그룹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또재기자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전에 역사로 이야기했는데, 전부과학계전도에서는 이거 차レ지 앞으로 그예 10년 내, 에 5년 내 우리 알아내자. 우리 나라의 첫 번째 프로그램. 그렇습니까? 우리 다 합해서 뭐 4점이, 5점이 헤어있으면, 다그그 크로스소싱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나오가능성이 있는 것같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다시 다음 주 이야기할게요. 전부가 그 이거 안 하면 우리 강의때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 두 번째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수 있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런 저프라이드가지면서 이거 분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뭐 프로그래머만 아니고 뭐 여기 저기 있습니다. 그 그런 거다 뭐 어, 재미있게 하면 좋겠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씀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뭐 수십 년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아마 갖게 직업병처럼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부 관료나 뭐, 뭐 이런 곳에서 뭐 대통령 기록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 했을 때 아, 제가 한심한 것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몸닦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떤 방치상태로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하여튼, 하여튼 중요한 의리를 제가 느끼고 어떤 3명간까지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어 저희 후배 그 교수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참. 참, 참. 아 엄명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할때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많이 하니까 아까 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외, 미국 말고, 실제로 이제 DB 엔진을 만들어서, 상용화해서, 성공해서, 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산업화가 된, 산업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다. 라고 제가 굉장히 자랑하고,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다른 분야 전공자이시고 하니까, 혹시 그 OS 분야에서도, 그런 뭐 사례나 지금 있었는지, 혹은 뭐, 개발 히스토리 측면에서, 어떤 어, 의의와 또뭐 어떤 그 이해가 중요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크는 제가 사회자니까 이걸 독점하겠습니다 좀사용해 좀, 좀, 좀. <웃음> 좀 주시고요 네, 음, 저는 운영체제를 공부를 한 사람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자리 워크샵에 처음에 약한 40분 정도 들어와 있다가 또 옆방에 잠깐 사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편널시장하의 직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메인 발표하는 내용들을 제가 손등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목차가 뭐 이, 이, 이 리플렛 프로그램에 다 있어서 어떤 어떤 발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시작 부분에 잠깐 들어와 있을 때김명준 소장님께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한번 쭉다 요약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아, 오늘 어떤 발표가 있겠다 이제 이런 고 이제 감을 잡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아이 데이터베이스 분야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운영체제 분야하고는 국내의 이저 산업화 기술 수준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 이 DB 분야의 기술 개발 우리 국산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어, 산업체 뭐이 산업 인력 양성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산업체 뭐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엔진 개발에서 해외 수출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운영체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운영체제도 물론 있었습니다. 옛날에 투기에서도 뭐 했었고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아이 운영체제 분야도 이런 옵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아까 보니까 이미 2년 전에 운행체제 그냥 잠깐 지가갔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있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어, 상당히 좀 미미했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어, 2000년대 초반에 정부 돈으로 거의 한 5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죠 투자하면서까지도 국산 OS 개발 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던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던 사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뭐 국내 연구소에서도 시도가 있었고 또뭐 대학에서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DB만큼의 수준에 가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이운영체제 전공자로서는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많이 들고요. 음, 최근에, 최근에는 벤처기업도 어, 제가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유닉스,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는 아니고, 요즘 이제, 우리가 간단말기 그러면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라기보다는 좀 플랫폼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뭐, 좀 약간의 확장형 OS,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 벤처기업에서는 이제 국내 벤처기업에서 그런 일을 시도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이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시연도 하고, 기업체에서 활용도 하고, 이런 사례를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전통적인 OS가 아닌 확장형 OS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앞으로 어, 뭐이 기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역사 워크샵이라는 데서 얘기를 하려면 어, 앞으로 한 10년은 더 지나서 예, 우리 아까 김영규 소장님께서 오늘 워크샵은 20세기 워크샵이고 21세기 워크샵은 이제 한 10년 더 지나서 해야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희 그때 가면 아마 얘기할 거리가좀 많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 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저희 데이터베이스 소사이티가 상대적으로 더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 나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뭐 작년 이맘때인가 제가 이렇게 TV를 돌리다 보니까 김구라라는 고하 개그맨이 나와서 빅데이터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굉장히 쇼킹했는데 이제 빅데이터 그만해야 되겠다 뭐이 <웃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웃음> 보니고 아직까지 뭐차산업혁명 빅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단순한 버스워드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정말 4차산업혁명의소용돌이야함에저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상용화를 어, 통해서 이제 뭐 솔루션이든 패키지에 라이센스 비를 받거나 법패 촌하게 주거나 뭐, 뭐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말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제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빅데이터는 더잘 아시다시피 뭐 오픈소스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구매 어,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알파 빅데이터 소사이어티, 뭐 학계, 산업계에서 과연 이런 흐름 어떤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기 에 대해서 한 말씀 좀고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치 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좀 어려운 주제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그냥 그그 동안에 이제 역사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 플러스 지금 질문하신 것까지 연결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DB는 저희가 이제 출발을 좀 빨리 했던 것 같고, 디스크 DB 기반의 시장에서 저희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 DB에서는 아마 세계 최초로 이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아, 카이노스처럼 이제 그 공간 DB 기능과 뭐 결합한다든지, 환경교수님처럼 IR 엔진 기능을 결합한다든지, 또는 이제 객체 지향, 객체 관계 기능을, 어, 어, 사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앞갔왔던것 같고 상업적으로는 아마 이제 메인 메모리 db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차상균 교수님 피타임이 이제 sap 하나로 들어가는 것도 메인 메모리 어떤 기술력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래도 오라클이라는 강자 앞에서도 국내 시장 30%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어, 결국은 이제 관계DB 시장 계속 저희가 그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30% 이상로 확대해야 될것 같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맥 메모리에서는 강점이지만 있 디스크 기반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저희 제자들도 지금 알트베이스나 SAP 랩스나 이런 데서 열심히 DB 엔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당면한 문제들이 이제 그 오라클에도 그 수많은 특허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또 기능성 면에서는 항상 국산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좀싼 제품 그러나 기능은 떨어지는 제품 뭐 그러나 로컬 서포트는 뭐 강력히 해줄 수 있다 저번에 어 국회에서도 소프트웨어 그 경쟁력 강화 토론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DB 시장을 많이 그 예를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시장이지만 국산 제품의 한계가 이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트렌드가 이제 하여튼 그 빅데이터로 가고 있고 거기서는 현재 뭐그비트이드나그 하드웨이치베이스나 이제 이런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 그런 시장에서 오라클은 지금 또 다시 그 r a 시니뭐에서 이제 병렬 DB 예, 또는 이제 분산DB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라클 엔진영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그 분산화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오픈소스가 아닌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그, 알티베이스 김비현 사장님이 차리신 선제소프트 썬 DB 하고 우연히 또 같이 이제 코업을 하게 어서 저희는 썬 d b 에서 만든 분산DB의 그 TPCC하고 TPCAC 성능 평가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제품들이 조금 더 이제 발 빠르게 앞질러 나가면 아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오라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테라급에서는 잘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펜타나 엑사급으로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빅트이블이나 아이치베이스 같은 오픈소스만 사용하는 것도 이제 나름 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거는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능이 강력한 프로그래머가 뭐 수천 명 있는 회사는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또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그 빅데이터에 타겟팅된 그런 뭐,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어, 그 현재 기능에서 약간 확대해서 만들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뭐 하여튼 정부 R&D 관리하는 그, 어 차세대 컴퓨팅 PD를 하면서 아까 뭐 WBS나 GCS나 이런 어, 과제도출하는 것도 조금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이전, 2년 전에 클라우드 발전법을 만들었고 이제 국산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다보니까 클라우드 쪽에 저희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소스만 있고 어, 정작도 쓸만한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모든 그, 그 컴퓨팅 퍼실리티를 다그 안에 갖고까지 갖추어서 이렇게 이제 저기 클라우드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 KTU 클라우드 같은 거는 지금 뭐 빈집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클라우드 국산 클라우드 쓰라 쓰라 그러는데 정작 입주해 보면 이제 쓸 아무런 퍼실리티가 없으니까 아,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들으면서 연결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DB에서 갖춘 그 DBMS 엔진 개발에서 갖춘 20년의 내공을 그 클라우드 개발에 좀 적용하면 이게 급속도로 뭐 국산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뭐 자체적인 국산 DB 엔진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 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완전히 저희가 지금 허공이거든요. 완전히 비어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가진 내공을 조금 적용해 주시면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그 난이도로 봤을 때는 뭐, 대동포에해당다고겁니다 이쪽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새로운 시장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사실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는 어떻게 떼어야 뗄수 없을 정도로 거의 가까운 어떤 위치에 레이션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뭐 빅데이터 라이언스 같은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도 당연히 일반 기업에서 기술력이 그렇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어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성해서 뭐 분석을 뭐 상시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 많이 음, 힘든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조금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아마 또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또 우리 정 교수님들이 또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리 이우희 교수님은 또 어, 산업공학을 원래 또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그래서 산업공학적인 측면에서 뭐향 많이 과감을 받을 만한 분야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도메인인지 뭐,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요또 현재 또 사실 데이터베이스 소사이트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또 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각광을 받는 바는 디베이스 <웃음> 아, 이제 저는 산업공학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박수학기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매력에 빠져들었죠 너무너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오랫동안 어,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셨던분들은 아무 불편할 게 없고 아무 볼게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배를 몰라본 거죠 어, 일단 이제 이런 역사 시험에 대해서 저는 찬반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찬성이라는 부분은 이런 게 있죠 어떤 연구 주제들이 왜 리셉티드리드 옛날에 했던 거를 포장판 조금 바꿔서 또 써먹고, 또 이름을 바꿔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연구자분 하고,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니 아, 이게 좀도움이 그런 거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AI 같은 데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AI를 하는 사람들은, 10년 사이클을 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학생들은 뭔가 네. 그 네. 이비관이어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보이기 방또 한계가 있는 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역사라는 이참 지혜를 저희가 배울 수 있게 좋 또 한편으로는 어, 이제. 뭐 기록물이나 역사 이런 것들 음. 노인들이 좋아하세 뭐. 옛날이야 이게 역사에 남아있다 이런 어, 사실 젊은 네. 친구들은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명확한 인사이트 이런 거를 제가 DBMS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이제 뭐 저는 뭐 맥그라운드가 산업과학 출신이기 때문에 어, 뼛속까지 산업화 과 관점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갔습니다. 문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문을 항상 가려봤어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은 어, 쉽게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신이나비타민이제 방금 우리 나무 교수님도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과연 마이신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씨는 진통제입니다. 아플 때꼭 필요하죠. 가격의 문제가. 비타민은 굉장히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사한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 비타민. 무슨 아이템이든지, 가 누가를 냈는데, 기술력이 높으냐, 첨단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꼭이냐? 제자들이 결혼하겠다고 결혼하겠다 나왔다 제가 그런 걔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러면 이제 결혼 당계로 가고 뭐, 또 하나 사기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냥 약사친 어, 그런 관점에서 DMS가 이씬이냐 어, 진통제냐 니면 뭐, 비타민이나 이런 증이 저가 가지고 있었죠 반면히 DMS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비싼 거를 기업들이 자꾸만 도입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프로그램 하는 분들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DMS 만들 거라고. 이게 맞치가 않습니다. 맞치가 않아요. 이게 성공한 나라는 전세계에 딱두개밖에없습니다 미국과 한국딱두 나라만 하고 있습니다 그외 어느 나라도 시도는 했지만 상용 DBMS를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DBMS는 그런 면에서 그냥 무슨 아량, 뭐 모자이 에? 이런 거들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다그 존재 자체를 물어야 되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이제 역사에서 거룩된 만원돈의 대안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매진해 오신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고 길러리즈 룰블를 굉장히 오랫동안해 그러면서 또마이신에 해당되는게 오했을때 그건 놓쳤습니다. 국산어에서도그 상용이란 건 없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넣으시 굉장히 간단한 생각을 TMS로 제가 다 넣는 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뜨는 아이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죠. 그게 과연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때 조절이 안 되겠다. 이런 아이템들이 그야말로 투자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지켜야, 지켜야 된다고. 여서 개의 개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DBMS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요 이걸 마치 뭐 여러 가지 n분의 1게 중요한 하나로 생각하면 절대 안 생각을 지고습니다 뭐 그걸 많이 뭐 같이 실험해서 저는 그 그거는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 아, 뭐, 뭐 일본에도 좀 주고 이런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 그 세부적으로 어떤 기념 때문에 그러냐고 이런 거는 차차 혹급 수업에서 여러 배우에도비즈니스점말 정말 그 덕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딱하디메스 팔아가지고 전 세계 부자 랭킹 2위를 30년 이상, 50년째 하고 특이그래 너무 중요하다는 어, 기려도 보여주십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문을지렸는데요 <웃음> 특정 도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디스페서블한 그런 기술과 자산을 갖추고 말씀 같은 경우가 존재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교수님. 뭐, 아직도 활발하게, 당연히 학생들 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교수, 즉,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 현재 지금 대학교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교과목이나 커리큘럼, 또 사실 이제 또 뭐, 아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빅데이터,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봐야 커리큘럼이나 어떤 교육 방법이 비중적자인 건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 좀, 좀 변해야 되는 거였어 그런 관점에서 혹시 좀코멘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현재 그각 학교마다 데이터베이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게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들어와야 학생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그 부분을 쉽게 접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고 좋은 성능을 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간은 제한되는데또더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인터널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념적으로 좀 요약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개발을 능력좀 뛰어나게 하고, 또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어서 벤처를 만들고자 할 때도, 거기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확실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접하고 나갈 수 있게 하면, 좀더시용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렇습 생각합니다. 교수님 <웃음> 말씀 감사합니다. 그 수업, 그 교과목을 늘리거나 뭐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교과목에서 다른 부분을 좀 축소하고 빅데이터나 WSQ 부분을 좀더 다양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종목학계지 데이터베이스 차이기 회장님이십니다. 어그 소사이트 내에서 만약에 논의를 해서 이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거기 소사이트 참여하는 교수님들도 믿고 각 학교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이런 활동 같은 거에 좀써생각겠지어그 데이터베이스 교육에 대한 그 대학에서의 컨센서스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 기존에는 이제 커리큘럼들을 그냥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창조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 되게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찬연도에는 어, 대학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교육 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담론도 하고 거기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같아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좀더 나은 결도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노력하고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뭐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들었고요 청중에도 우리 뭐 황경 교수님도 계시고 뭐 김용규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뭔가 또 추가적인 커멘트나 뭐 의견을 가능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될것같습니다 혹시 예 오늘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또 네.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장릴랑 매주님 이렇게 네. 감사드리고요 어, DBMS가 필요하냐 하는 말을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넓혀서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 하고 또 플랫폼이 각종 그 다양한 플랫폼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을 많이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DBMS 여기 회사도 이렇게 계시고 뭐또 연구들도 많이 하시고 김영준 박사도 계시고, 어그 우리들의 노력의 제일 큰 결실은 사실은 DBMS 어 프로덕트가 하나 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저변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게큰 공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DBMS 하나만 가지고 무슨 장사를 잘안될 거, 거, 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거, 하려고 s 를 거기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DBMS 가지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DBMS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웃음> 가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기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근데 이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 o o g l e g o s 하시는 분들 o 하고 DBMS 하시는 분들하고그 많은 그, 융합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융합의 시대고, 근데, 시스템 시스템대로 그런 융합의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러한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게, 그래서 이게 그, 파리티컬 맥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서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환경 그 선배님 의견면은한 퍼센트도요. 아, 그, 그 제가 그 가게 리베베스를 만들어서 마다 원투를 하고 나왔던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가서 했는데 큰큰 형님들이 점점 더 커지시면서 노는데 큰 형님들이 노는 데서는 내가 놀면 안 되겠다. 뒷걸보고 가자. 그 표현이 좀뭐좀 어렸어 좀. 뭐, 좀, 어렸을, 좀 <웃음> 거시기 합니다만, 뒷골목 가서, 네, 뒷골 못 가서 양아치도 로타다면 좀, 그, 그,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되는 게, 주기업 어, 장치, DBMS였습니다. 주요했던 그, 그, 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뭐랄까, 하여튼, 옆에 다른 쪽으로 갔던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20세기 DBMS로 정리했는데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 건가, 생각해보시면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DBMS가 아니라 지금 어, 할렐루스는이 리눅스 세계로 제가 건너가면서 리눅스 커널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웃음> 콘텐츠 컨테이너, o 아 s i 그러니까 개체어하고 어, 어,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글로리 파일 시스템, 마 파일 시스템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일 시스템을 한 4번 만들고 나더니 아, 그것이 지금 현재 LG 플러스, KT, s k t 래피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에서는 지금 한1 0페타가 4년 동안 한 번도 죽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이메일 서버로, 동영상 서버로, 이메일 서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마이너스 1, 2, 3, 4, 이용주교수님 도움받아서 1, 2 만들고 이렇게 스토리, 스토리 저장단치거든요. 이렇게 파일 시되템으서 8번 만들고 되니까 현장에서 죽지 않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들이 대한민이 양성이 돼서 그 친구들이 어떤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양성이 된 거다 그런 면미에서황경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적으로도입하고 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있는데 그... <웃음> 그뭐해 <웃음> 유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환경박사 말씀하시는 것도 거 얘는 환경, 환경박사가 그렇게 치료 시스템 구축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었다 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도 좀 인정하는데 그 전에 한번 완전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환황 환경 박사가 없다, 없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에 근데 김현희 박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나 영서사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는 사람 한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회사 생길 가능성이 있었어요 오케이, 크라우드 이야기 하셨죠? 왜크라우드우리나라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크라우드 제대로 만, 환경박사가 데이터베이스만 넣것같지 김현진 박사가 데이터베이스만 넣것같지 오케이, 우리 클라우드 여기 있습니다. 이하수 시스템, 클라우드는 시스템 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나라에 보고 있어요. 없으니까, 클라우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뭔가면, 그, 뭔가 그 환경박사같이 프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시스템, 그, 만들고 멘티너스 하는, 그 노하우. 그거 먼저 중요한 거죠. 사람만 아니고. 그거 있으면 사람 뭔가 저절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그런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환영박서 옛날에 뭐, 데이터베이스 도록 그만두고, 그, 예, 뭐, 그, 클라우드적으 집중, 10년, 15년 전집중했었으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 기업체가서라는 그런 비즈니스 본격적으로 디크레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우리가 못 하는 건 아니고 그거 안 했으니까 그나는 문제 그래, 그, 그, 대학교나 그런 데서 그 시스템 만들고 그사스텐이 하는 그 노하우 근데 믹서는 그 사람은 그 수없이 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말씀을 네.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그게, 사, 람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구글의 예를 들어보면, 그, 대학과, 대학에서는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래고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배워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걸 배워가지고, 구글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그 노하우가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릴리스 하려고 해도 어느 수준, 그 급이 다 있답니다. 그 수준 이상의 리뷰어가 세 사람 이상이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야만 그 프로그램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은그 잘못된 거를 이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고 그,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그거를 어, 자기네 그,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을 가르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필요한 거는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많아야 되는데,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한꺼번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 이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그 이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하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후대를 양성하게 하는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플랫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생각도좀 비슷한데,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면요.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고 그러면 거기도 어, 저희 얘기하는 e t the 스 a t a The o s 만 있는게 아니고또 기타가 있잖아 런 i g h t The g i 그런 얘기가 나 e 서 o o s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되는 것 같고 n t have to do 국방 You d o 들 t have to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You 예산이 어마어마하니까 낭비가 단말한 대가 뭐 천만 이 천만 원이에요. 몇만 달러.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 과도 단말 또다 달라요. 밀리터리 스펙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뭐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려면은거기 OS 뭐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목소리도> <프로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야 그 국산화도 되고, 그런 시장을 가지고 경력력이 생기지. 에,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지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같이 바랍니다. 그서 좋은 프로젝트, <목소리도> 좋은 프로젝트, <프로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은 생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군다나 같은 의견으로 뭐하시는것 같은데요. 뭐, 뭐. 그 시스템 라벨에서 중요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또 가지고 계신 또 노하우들 황 교수님이나 기타 다른 여러 교수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잘 계승해서 계속 그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 히스토리 워크샵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컴퓨터 히스토리.kr 이라는 고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 소프트웨어 뭐 노하우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제 어렸을 때 본인 손잡고 가서 봤던 박물관 방문관,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어 물론 이제 DB에만의 이슈는 아니지만 저희는 가는 길 앞으로 어떻게 박물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웃음> 그 아, 아까 정일남 교수님께서 그 마운틴 뷰에 있는 컴퓨터 히스토리 방문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참조 모으로나가야할게 게요. 저는 제 머리카락도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요. 근데 IPSJ입니다. 일본 정보 처리학회 가보시면요. 그 오른쪽 위에 컴퓨터 히스토리 딱 누르면요. 일본 에서 50년대부터 개발를 했던 그 컴퓨터에 관련된 기록물, 기록이 주 나와 있습니다. 어, 저는 그게 오히려 더참조무역로 어, 생각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우리 정길라 교수님께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그, 녹화를 해서 사람들을 녹화를 해서 그거를 알고 놓기 때문에 유튜브도 올라가고 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이 그, 녹화부를 통해서 아마 도, 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 선전까지는 아니지만 선배님들을 직접 그 동영상으로 만나고 거기서 직접 육성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된다는 건 아주 좋은 또 방문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 p s g 하고 방문 방문해 보세요. 부럽습니다. 그만큼 그. 자기 경보학 회장이 계십니다.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네. 기 네. 하시고 앞으로도 <웃음> 아, 힘을 쏟아 주시면 됩니다. 그 사실은 네 사실은 그어 지금 이 행사가 3년째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정전영 교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독자 웹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에 아카이브다 올라가고 동영상 정보가 다있고 저희가 볼수 있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 3년도 하면서 학회 본회가 사실은 이 행사를 좀 받아서 조금 더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모든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게 이 준비를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제가 차기니까 내년부터 뭐 이건 아니고요 올해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당장부터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조금 추가 할게요. 여기서 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세계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아는데식증은 <웃음> 있어요. 그미미저몇 군데에서 그 인터뷰하고 합해서 수백 개 갖고 있어요. 네, 저한테도 인터뷰 했는데 그 수준 보니까 굉장 해요.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그 나라의 그 IT 아니면 아카데미 그 스탠다드의 그 순서 되는 것 같아. 요 연구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후진국 쪽으로 가면 질문하 제대로 질문도 안 되고.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20세기에, 그, 첫장기의 멤버,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 아직도 인터뷰가 가능한 시기에, 딱 인터뷰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거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였습니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금 그, 프로페셔널 인터뷰 할수 있는 사람하고, 어, 제대로 해야죠. 근데, 그런 거, 갖고 있는 거, 결국은 그, 나레이지 베이스라고 하니까, 나레이지 아카이브라고 할까요? 그거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그거는 놓치면 그냥 놓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예요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가 볼 때는 뭐, 컴퓨터 뮤지엄도 그렇고, 그, 바베이지 인스도 그렇고, 그냥 악착같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이터만 모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로 뭐할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판다 하는 문제죠.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끝나시면 그냥 것이 지는 겁니다. <웃음> 그러니까 20세기 버분은좀 아, 쓰러서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21세기로 조금씩은 여유 있는데. 아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제한된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편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분들또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서 마치기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